백코롱만 무서운 할로윈 특징 자 아군 적군 상관없이 백코롱 골을 못넣게 방해하시면 됩니다 그저 있잖아요 제가 너무 고통받는 거를 원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아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런 분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나 오늘 이거 가져온 거 잘한 선택이겠지 자할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일대9콘텐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첫 제라오라로 제라오라 내꺼야자 정글 가려요 정글 정글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에나비 꼬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와 나인테일에 아펠리스에 마인 자 아니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다. 베어 가르기 찍어주면서 정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이 그그 그, 거기 아니 <웃음> 아니야 할수 있어 알수 있어. 먹었죠? 자, 개딱지 때려, 개딱지! 잡아, 개딱지! 야, 저희 팀원분들이, 아, 홍도 해주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알콜로 넣어주신다고? 아니, 이럴수가. 감사합니다. 자, 얼마든지 오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쪽으로. 네나 둘. 안대만 때려주세요, 안대만! 안대만! <웃음> 자, 자, 자, 필사적으로. <웃음> 빨리 빨리 이거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돼 먹었다! 허! 아 그만 봐주세요 아 제발 그 우리 팀분들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방해하실지는 생각도 못했어 안돼 이거 막아야돼요 여러분들 아니 왜 안막으세요 막으셔야 돼요 아 죽으세요 저를 따라다니실 게 아니랍니다 아니 왜 저만 따라다니세요 <웃음> 자 썬더 가야죠 썬더 가야죠 지금 치고 계실거예요 그렇지 아 피해줍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발 저거 잡아야 하는데 잡아야 하는데 들어가고 싶어요 저 <웃음> 아니아니야 아니야. 그 저희 적당히 치시면 될거 같아요 그거 뭐 썬더 먹는다고 뭐 인생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죠 어떡하지? 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웃음> 아 제발! 아 <웃음> 미칠 것 같아. 돌려 돌려 돌림판 가봅시다. 저 잠깐만요. 저 전구 들었어요. 아 머리 위에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한카리아스가 보이시죠? 아나 레벨 늦어도 돼. 괜찮아. 어... 아이고 막타 못 먹었는데? 아이고 우주면 좋을까? 전구라서 레벨업이 잘 되는데? 자 괜찮아 괜찮아 나 전구 있어! 괜찮아 내가 레벨 제일 낮으니까 아주 하.. 개딱지님? 개딱지님? 개딱지님 레벨업 해주세요! 아니! 개딱지님 레벨업! 아니 아니! 아니 그럼 제가 전구가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아 전구도 쓸모가 없어! 자자 자,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막타를 먹을 수가 없어요! 자 하하하하 아왜 도망가시는 거예요? 싸움은 이길 수 있어. 우리 네 명이야. 이길 수 있다니까. 아야. 죽었으니까 내려가면 돼. 자 좋아요. 아, 자 지금 자 위에 계시죠? 이때 레벨업을 하는 거야. 이때. <웃음> 아니야! 안 도와줘도 돼! 아니야 아니야! 저 혼자 끌래요 아니야! 안 도와줘도 돼! 도와주지 마요! 아니야 아니야! 아나안 도와줘도 된다고요! 저잘끌수 있단 말이에요. 아 진짜! 아 뭐야 이거 그만하요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까지 인성지해온 모든 분들 죄송합니다 아자 몰래 가는거야 몰래 몰래 몰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가만척좀다가 납치 자자 어? 자, 저거 잡아야돼요 저거 잡아야돼요 아니 아니 저거 잡아야된다고 아 잡아요 자, 자 맡겼죠, 맡겼죠. 자 이때, 이때, 이때. 아, 갈 데가 없어. <웃음> 아니 레벨업을 할 수가 없어. 자, 여러분들, 저 중국기도 못 쓰고 게임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신가요? 자, 자 썬더스티, 썬더스티, 썬더, 썬더, 썬더 먹은 몰라, 썬더 먹은 몰라. 내가디안는 잡는다. 내가디안는 잡는다. 나이스! 꼴나! 이거라도, 이거 이거라도, 이거 이거라도, 나. 이거라도, 나. 이거라도, 나. 아니야! 아니 거라도 이거라도, 이거아 여러분들 잡이거세요 아니 이거 제가 넣은 게 다잖아요 여러분들. 아진짜라어혈라 <웃음> 부득이하게 나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자 한번 제대로 해보자 제대로 해보자 <웃음> 네, 네, 네, 네, 네, 내려가자 내려가자 내려가자 정글은 틀렸어 알토스야 <웃음> 임네. 너도 이렇게 약간 아이가 아니잖아 잡아 잡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피카츄님 이길 수 있어요 냠냠 좋아 야돌아 죽어 아 죽으세요 우리 핑크 더야지 <웃음> 좋아 오늘 오늘 많이 못 웃고 있어 아 너무 고통스러워서 웃고 있지 못해 제발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러지 말아주세요 자 위쪽으로 간다 로토무만 챙기자 자 이번 전략은 로토무만 챙기기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안펠리스님 잡을 수 있어요 못하는 거 아니야 자 이거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먹었다! 어! 스에 힘들어! 어! 아니! 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아주시면 저야! 2등이죠! <웃음> 아이거 감사합니다! 잘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아! 아! 에이! 에이! 믿어요! 저는 저희 시청자분들을 믿습니다! 자 이제 갈 때가 됐어요! 아! 벌써 4시간을 넘겼어요 방송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오! 무서웠다. 좀 많이 무서웠다. 어,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잘하신다. 어왜 이렇게 잘 하실까? 왜 이런 실력을 그동안 숨겨셨 숨겨오셨지? 어 너무 잘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이렇게. 자, 자 무빙 무빙, 아 웃어라 호롱아, 이거에 자또날치 꺼져 그죠? 정하지 <웃음> 않습니다 그런 거. 어 뭐야 이거 이긴 것 같은데? 이겼잖아. 뭐. 에이, 뭐야 이겼네. 아 쉽다. 아 쉽다 쉽다. 자 꼴로러 가겠습니다. 설마 항복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 그지요? 어? 어? 어? 아 안돼! 네. 아 진짜! 아왜그세요 <웃음> 아왜 아하 항복이야 왜 항복이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다고 아 이기고 있었다고 왜 그러세요? <웃음>